레시피 한번 만들어보려고 느타리버섯 구매했어요. 연어 연어도 구매했고 우유 그 순두부 그라탕 만들어 먹을 건데 거기에 순두부만 들어가서 좀 소스는 시판용 맛있는 걸 먹고 싶어가지고 이걸 구매해봤어요. 요거는 제가 원래 제일 좋아하는 그 피커베이글 다크 통밀 베이글이 어제 품절이어고 요거 단호 통밀 로트베이글 요거 다섯 개 묶음으로 된거 구매해봤습니다. 요거는 앞다리 살. 제가 지난번에 구매했던 탄단지 닭가슴살이나 탄단지 닭가슴살 볼이 다 맛있어가지고 이번에 또 탄단지 비엔나를 발견해서 요거 청양고추 맛으로 한번 구매해봤어요. 엊그제 포장해온 요 그릭 요거트랑 대파랑 베이컨 해서 그 베, 대파 베이컨 그 크림치즈처럼 만들어서 베이글에 샌드해서 먹을 거예요. 수술하 알룰로스는 조금만, 반스푼만 넣어도 되고 음, 좀 달아요 덜 달게 먹는 게 맛있을 것 같아요 <웃음> 이리서밥다 만들어놨고 100g은 오늘 연어 아보카도 덮밥 만들어 먹을 거예요. 음, 얘네는 이렇게 담자마자 바로 냉동실에 넣어줍니다. 이거는 김이랑 먹으려고 간장은 안넣었어 오늘은 지난번에 사왔던 이그림요거트에 녹차가루 넣어서 녹차요거트 만들어 먹을 거예요. 양이 좀 많을 것 같긴 해요. 어제 제가 녹차 와이리로 먹고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먹자 했는데 말차 가루가 없어가지고 요거 코코아 가루랑 녹차 가루를 다 넣었더니 살짝 텁텁하긴 해요. 말차 가루 맛있는 거 사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은 색깔도 되게 예쁜데 이건 약간 너무 별로야. 이제 곧 저녁 먹을 시간이긴 한데 살짝 배고파져가지고 간식으로 체리 먹으려고요 저녁은 어제 남긴 연어로 김밥 만들고 전어, 아보카도, 김밥 그래서 사이클 30분 지금은 12시 30분이고 오늘은 밖에 나가서 영상 편집하고 들어오려고요. 오늘 저 요거 내일 드디어 벗기는 날이어가지고 내일도 받고 카페 가서 영상 편집까지 하고 집에 올 거예요. 갈게요. 직업은 쉬원네 아메리카노 연어. 내 스토리에 밥 먹으러 왔무가 이렇게 온거 걸려? 간료 군무는 키우는 사람들은 하나씩 가. 저녁은 오늘은 고추장 리조또에 요 소고기 올려서 먹을 거예요. Thank you. 색도 한 바퀴 시켜가지고 너무 배고파요. 제가 원래 겨울에 피클을 담그는데 이번 겨울에는 피클을 안 담궈서 다음 주쯤으로 피클 또 담가가지고 한번더 만들어야겠어요. 이게.